100만 번째 특허까지 나온 게 6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만 번째부터 이후에 200만 번째 특허가 나오는데 딱 9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 변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식을 갖고 머릿속에 체화시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사항을 아시고 제가 오늘 그 지역센터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200만 번째 특허를 올해는 특허증에 특허청장에 사이너 들어가게 는데 200만 번째 쯤에서 대통령하고 특허청장 그리고 신사관까지 받았으면 는데 이분이 대전에 소재하고 계신 기업의 대표시거든요 여러분들도 300만 번째, 400만 번째 그들이 살아 계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날에는 지금 우리에게 있죠. 100만 번째에서대0령만 문제 딱 운영되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꼭이 300만 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무슨데, 모여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분별구만만 했습야다 네, 그래. 그럼 내일 혹시 제 막내가 또 내일 수능을 보고 있는데도 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남한 노래된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잘지고잘 나가는 그런 마음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저는 뭐 이런 도움을 입장하기 때문에 오늘 진 저녁부터 여기까지제 네 토킹을 통해가지고 좋은 결과승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과가 여러분들의 대관으로 꼭제승과를 하는 걸인정시고꼭말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 끝난 거 아니에요. 끝거 아니고요. 자 설문제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어, 그 증서를 일단 수여하는 장치를 어, 할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품도 있으니까그 장치를 뜯겨봐주 네, 이해용님, 박기범님, 정지철님 예, 잠깐 앞으로 나주시 바랍 아, 순서대로 예, 첫 번째 예양예 예. 제일 자측으로서치고그 예, 순서대로. 이태수님, 그 다음에 이혜웅님, 그 다음에 박기범님, 그 다음에 정진철님 음, 네.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들 얼굴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이 그거 먼저 뭐 이제 어, 내년을 이끌 저희 IP 대전 IP 창업위원단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혼자서 라 힘이 없잖아요. 등으로 센터장님께서 특별한 하 어떤 공모나 이런 것들 보고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 이제 어, 증서를 할 거고요. 어 여섯 분에는잘 보이시는 이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부식을 시킬 수 있는 방에 이 사실 어, 치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류도 어, 따라 가야 한다. <웃음> 따라 가서 이걸 이따가 한번 찍고 어 일단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저희 위촉장 대전 IP 창업 위원단 부회장 성명 양완석 위촉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일단 1년만 지나겠습니다. 네, 귀환를 어,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스티디아센터가 운영하는 대전 i p 창업 위원단 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어,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구회장 성명 김태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어, 대전 아이창업위원회장 단 성명 이혜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대전 아이창업위원회장 단 성명 박기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IT 창업 위원단 부회장 정진철. 이하대형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일단 감사드리고, 요 치킨 가운데서 사장사진한번 찍어주세요. 자, 치킨 한번 하나 찍을게요. 자, 치킨. <웃음>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저희 우수창업이 어, 아홉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호명하면 좌측부터 서주시면 돼요. 그쪽으 박기범 <웃음> 예, 정진행 그 다음에 정민철님윤성은님그 네. 다음에 오정원님 그 다음에 정혜윤님 조만영님, 강선 아니 네. 강선님 안오셨으니까 앉을 거고요. 양한성님, 김정은님. 네. 어이 대전 이 드립도 우수 창업이는 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1년 2년 동안 이 절차를 다 거친 분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업할 록까지 오신 분들 제가 지금 그림상에 뿔공상에 명은 무스창업이 지원사업 대상 되는데 확인서를 안 줬어요. 확인서 안줄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된 확인서는 5 0분만그런도로 해서 <웃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선님 안 하셨는데 할 거야? 강선이 이따가 빠지고 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아, 이 지금 무스창업님께서는 어, 이제 멘토리 아까 보셨잖아요. 그 책자. 한 번씩 부산을 드릴게요. <웃음> 네. 어, 하겠습니다. 어, 확인서. 대전 지식재산기반 우수창업인. 성명, 박기범. 이 사람은 대전 테크노파크, 대전 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대전 IT 디딕터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수창업인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드립니다. 2019년 11월 13일, 어,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드립니다. 대전 지식재산 기반 우수창업인 성명 정진행 이하 대합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지식재산 기반 우수창업인 성명 정진철 이하 대합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지식재산 기반 우수창업인 성명 윤 대전지식재산기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유성호 대표님이 저자인데요 네. 네, 유성호 대표님이 이그 자리에요 네. 대전지식재산기반 우수창업인 어, 성명 윤성은 이야기때 같습니다. 수고하셨니다 성명 오정원 이하 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정인철 <정연수야> 씨 <되겠는데? 웃음> 네. <웃음> 네. 대적 지식재산 기반 우수 창업인 성명 정혜윤 이하 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웃음> 네, 드디어 네. <웃음> 네. <웃음> 대적 지식재산 기반 조만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석희 대전 지식재산 기반 우수 창업인 성명 양완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전 지식재산 기반 우수 창업인 김정은. 이야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으시고, 잠시만요. 책자를 부산을 드릴 거예요. 전화번호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웃음> 또낮아지 <웃음> 감사학자, 2019년도 대전 i t 콘 청소년 시험 강사, 성명 김교시 기동, 위사은 대전 테크노파크 대전 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네. 대전 i t 콘청지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의 품질 및 교육 스 만족도 향상이 기여한 분이 큰으로 감사의 전소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뭐 혹시 설문지 설문지 작성 다 끝났나요? 네. 설문지 수고하겠습니다. 설문지 수고주세요그 네. 설문지는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가요 그냥 뭐냐, 눈고로 보는 생각. 생각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 체크로 혹시 방로록에